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봄이 와버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벚꽃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핀 기념으로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음, 스시 맛있죠. 은행골은 역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. 아, 스시 보니까 일본 가고 싶다. 미혼 음. 이기다이나 아, 이기타이 아, 아, 아. 음. 이거 보쌈 정식인데, 아우, 여기도 음. 맛있었어요. 아쉽겠네. 계란 으로이가나 그리고 색다른 또 돈가스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엄마가 해준 일본식 돈가스 맛이었어요 그리고 유행하는 또 냉삼을 먹으러 왔는데 청담동 어딘가에요 역시 비싼 냉삼이라 맛있었어요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 여가 마녀김밥이었나? 제가 떡볶이를 즐겨먹지 않는데 아 여기 떡볶이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카레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맛있었어 진짜 귀엽죠? 유모차 탄애가애기고 뒤에가 아빠인 것 같은 엄마인가 그리고 이제 덮밥을 먹으러 왔어요. 여기도 맛있었지요?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삼성전자 주주님 주주총회 가신다. 네, 또 삼성전자 주식을 좀사 모았는데. 주주총회 참석장이 왔더라구요 음 여기도 맛있었어요 아 물고기 맛있겠네 맛있겠다 스시 먹고 싶다 아 여기는 노량진인데 이야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23,000원 밖에 안나왔어요 아 노량진 클라스 역시 최고 이번주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안녕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겁먹었어 얘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<웃음> 음 여기 육개장 맛있어요 육장면 맨날 줄 서서 먹더라고요. 어랑 맛있죠. 논현동 가시면 꼭 먹어보세요. 아주 맛있습니다. 밥 도둑이에요. 드디어 비어드 파파를 한국 땅에서 찾았습니다.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<웃음> 진짜 기분 좋아지는 맛이 서울역 뒤에 굉장히 유명한 닭볶음탕 집으로 왔는데 아 여기도 막줄 서서 2시간 줄 섰어 거기였어? 성녀새밥 밖에 이 아파트가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예요 70년대에 지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또 고기를 굽고 있네요 진짜 잘 먹고 다니긴 하네 어우 맛있겠다 <웃음> 오겹살인 것 같습니다 네. 집 근처 오겨스, 오겹살집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무신사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젠스포츠 또 빅백팩이 있길래 한번 매줘보았죠 저런거 네, 뭐, 저런 뭐 인증사진 찍는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, 한방 찍어놨습니다 네. 어렸을 때 많이 맺는데 말이죠 다시 유행하나봐요 <웃음> 그리고 이기욱이네요 <웃음> 이기욱이네요 <웃음> 그리고 오랜만에 쉬는 날에 혼자 귀멸의 칼날을 보러 왔습니다 아주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재밌었어요? 여긴 또 칼국숫집을 또 기가 막힌 데를 찾아냈는데 아 이거 여기 안에 만두가 기가 막혔어요 아우 아우 그리고 여기 진짜 맛집이 여기 아우 미쳤어요 여기는 감자탕집인데 누룽지 가마솥밥을 같이 줘요 그래서 미쳤어요 여기 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불백집 와서 또 불백을 조졌습니다 이날 따라 굉장히 맛있게 양념이 잘됐더라고요아 그리고 여기 또 굉장해요 그레이스 국밥 공덕에 있는건데 아 이런 실력자를 찾아냈다는게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이 치즈버거도 유명한지 안유명한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다기도 아직 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아 살려줘 살려줘 피곤해 피곤해 최근에 피곤해.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어요 아 진짜 미칠뻔 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영양 보충을 해야죠 규동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규동을 먹고 이제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굉장히 큰 백화점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번개장터가 리미티드 신발들 전시해 놓는 걸로 유명해서 한번 구경 가봤습니다 봐보세요. 오프 화이트. 어 거기다가 디월 미친 거죠. 아 진짜 어, 비싸던데. 위, 위거 아니에요? 예. 아 너무 갖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야. 많았어요. 더 현대 서울 이게 평일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. 언제 한번 쉴때날 뭐. 잡아서 한번 더 현대 서울을 네. 속속들이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 예, 많이 못 봤는데, 뭐 이런 건데, 뭐 거기 정원을 가봤어야 했는데 못 갔어요. 예, 그리고 그냥 지하에서 얼른 밥을 먹고 도망쳤습니다. 날씨 좋네~ 날씨 좋아~ 날씨가 좋아서 드디어 쉬는 날에 혼밥을 하러 나왔어요. 아네 여기 그냥 가볍게 보이는데 안 가본데 들어가 봤는데 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, 좀 여름에 입맛이 나는 맛이었어요 음, 날씨 좋아 아, 진짜 너무 못 쉬어가지고 피곤한 음, 예, 한 주였습니다 저 어, 솔로 앨범 한곡 녹음이 다 끝났고요 곧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